안녕하세요 가오파입니다 드디어 카운이 도착을 했습니다 박스 3개를 시켜 가지고 박스가 꽤 크게 왔는데 굿스마일에서 보내준 걸 그대로 보내준 것 같고 여기 보면 1월로 취급주의 써 있고 천지무용 그 다음에 와레모노 주의 깨지는 거 주의 그 다음에 위에 화물칸 위쪽에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천지무용 이라고 뜻은 찾아보니까 화물의 위아래를 거꾸로 두지 말라는 그 용어라고 합니다. 업계 용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왔네요. 뭐 이제 박스 같은 거는 이렇게 제작자 측에서 이렇게 보내실 때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가는 이렇게 안왔는데 카오는 세 개를 한 번에 보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다감박스하고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언박싱 및가온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오픈은 했고 설명서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일본 유명 유튜버 분 영상을 보니까 합체 영상을 보니까 꽤잘만들었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면 GX 버스터 이건 채찍인 것 같고 도끼 앞에 토마호크두개 이쪽 부분에 이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GX 딱은 합체했을 때 얼굴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꽤잘 맞는 이건 생각보다는 작네요 한번 꺼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자, 일단 박스를 뜯었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마호크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있고 네? 다른 쪽 토마호크도 디테일이 꽤 상, 상당히 좋네요. 꽤 뾰족하게 돼 있고. 있고 앞쪽 윙버드 자세한 이름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하고 펼칠 수 있게도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쪽까지 이렇게 가동도 됩니다. 이것도 어, 이렇게 살짝씩 올라오네요. 이게 좀, 좀 불안한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 크네요. 보면 이게 폴드 원이니까 이렇게 보면 한시 이게 폴드 원이 15 정도 되니까 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분 기믹 이것도 오, 상당히 잘 되어있네 이렇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가고 살짝살짝씩 이런식으로 요 관절 부분도 움직이는게 상당히 좋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도 돌아가네요 건담처럼 이렇게 돼있어서 상당히 생각보다 가동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 카운을 꺼내보고 카운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변신을 시킬 때, 하단 부분이 요렇게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빼냐? 이식으로 뒤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앞쪽은 요거밖에 구동이 되질 않네요 더 안되나 앞쪽으로는 움직이질 않고 옆쪽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일자까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요거 떨어졌을 때 다시 그냥 간단하게 낄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고 팔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여기 보면 다간 머리가 숨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카후 뒤는 휑하고 그 다음에 변신했을 때는 사자로 변신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빼주면 된다고 설명서에 써있더군요. 다리는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되고 할수 있으면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어, 디테일이 꽤 상당하네요 설명서에서 봤듯이 여기에 꼬리를 여기 부분에 음 이거를 껴넣는다고 합니다 껴지나 이렇게 해서 카운, 꼬리도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고 이쪽 다리를 이렇게 홈이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폼에 맞춰서 일단 다리 부분 끼는데 좀 고생했는데 위쪽을 먼저 껴서 이제 아래를 누르면 되는데 약간의 이렇게 유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정은 잘 되네요. 일단 이렇게 열어주고 그래서 세울 수 있고 요거 한번 껴 봅시다. 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보면 다리를 끼면 꽤 이제 거대해지는 느낌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홈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이제 이 유격 여기 홈을 여기다가 끼우면 된다고 하는데 잘 안보이니까 접어야 되나 이거 접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워보면, 잠깐, 똑바로 섰는데, 약간, 불안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 이게 약간 다리 길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인데. 그리 파츠를 끼워보도록 하죠. 뒤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꼬리를 껴주고. 손이 여기 있을 때 손이 이렇게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홈을 끼고 잡으면 된다고 설명서에써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기도 설정을 했고 이 움직이는 손에 이렇게 홈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면 되고 이제 앞 이쪽 치마 스커트를 올려서 보니까 다리도 이제 90도까지는 거의 90도까지는 올라가네요. 내려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제 서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리를 쭉 펴주고 세워 보겠습니다. 호주를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식으로이있는 것을 볼수 있고 뒤에가 약간 머리 뒤쪽이 약간 휑한게흠이지만이건 요거대로 재밌네요 보니까 하고, 이 토마호크 요거는 이제 가동손 중에 다가나고 똑같이 펼친 손과 뭐 주먹 하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금 움직이는 손이 낄수 있고 토마호크는 보니까 낄수 있는 홈이 이건 것 같긴 한데 손 중에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도 얼추 되긴 하더라고요. 약간 하고, 근데 이제 움직이는 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빠질 염려가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토마호크도 이 움직이는 가동 손, 하나를 빼보면, 이렇게 이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홈에다가 여기 파인 부분을 이렇게 눌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에다가 맞춰서 껴주고 이런식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포즈를 잡아주면 이런식으로 포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할수있고 GX 버스터 그 포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는 이렇게 발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도 달아 놨고 접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90도로 붙여서 어스터를 들고 있게 해 놨고 이렇게 해놨고, 다른 한 놈은 이제 카옹으로 변신하기 전에 도마워크 두 개를 달아나 봤습니다. 꼬리는 아직 안 달았고, 방금 뜯어서. 그리고 가동을 보면 생각보다 다리가 이쪽 부분 카옹으로 변신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완전히 접힐 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관절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네 아주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절이 유연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헐렁헐렁 되는 기분은 아니어가지고 다간엑스는 위쪽 날개 중에 이제 어스라이너 어스라이너 말고 어 스파이터 날개 중에 뒤쪽 부분이 상당히 헐거우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지금 이제 두 개째 뜯어보고 나머지 한 개는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도 꽤 부드럽고 그 다음에 발은 스커트를 올려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기믹이라 이렇게 뒤쪽까지는 이정도로 구동이 되고 스커트를 올려보면 이쪽까지 구동이 되고 이정도까지도 구동이.. 스커트를 빼면 9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나 쇼트필름 찍을때도 뭐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도 괜찮은데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90도까지 올리면 스쿼트가 빠진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구동을 할 때는 팔짝식이기 때문에 스쿼트는 90도로 해야 된다. 뭐이 정도로 해야 된다. 뭐 발차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카운으로 변신을 해보죠. 일단 설명서를 보면 여기 이게 좀 끼기 힘들었는데 이쪽 부분을 탈착을 해주고 분리해주고 어그 다음에 독수리 부분도 앞모양 독수리 부분도 변신을 빼서 이렇게 이 정도로 변신을 해주고 머리는 들어서 집어넣어 주고 팔을 돌려줘라. 팔을 돌려서 이제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리 위쪽 기믹을 두개 열은 다음에 위쪽에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아까 위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해주라는 소리 같네요 잘 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리했던 사자 다리 부분을 껴서 해준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와 꼬리를 껴주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보자 일단은 그 팔은 팔도 일단 얘를 탈착을 해보면 얘는 의외로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근데 고정하면 이게 흔들리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팔도 자동범위는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을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데, 일단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서대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보면, 이렇게 이 기믹, 까만색 부분이 약간 관절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주라는 건가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관절 부분이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 설명서 모양대로 내면 이 사자 발톱이 이쪽 위로 가게 해주라고 써있네요 너무 놀렸구나. 아이고. 이렇게 어, 위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림에서 여기 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이제 사자 발을 발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부분을 해주라는 것 같네요.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열수 있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 안으로 이 팔을 훈합을 해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부분도 이런식으로 딱 붙게 해주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두 부분을 붙여주라고 돼 있는데, 요거두 부분이 이렇게 붙게 해주라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서를 잠깐 읽고 오니까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이게 홈이 있어서 아주 딱 맞진 않지만 이렇게 홈이 있어서 고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리. 요 다리 부분도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여기 갈라진 부분 어스라인 어스라이너 때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나옵니다. 호잇 빡빡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초기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요두 부분에 나온 부분을 이렇게 합쳐주라고 했는데 완벽하게는 이렇게 딱 붙지는 않네요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 홈이 이쪽에는 홈이 없고 이렇게 이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과 꼬리 부분 다리 부분이 되는 곳은 메인이 여기, 요기, 여기를 붙여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고정이 잘안 되네. 뭔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이게 홈이 있으니까 여기 두 부분의 홈을 맞춰서 조금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정이 되긴 하네요 흔들리는 것도 없고 근데 의외로 잘 빠진다는 거. 그래서 좀 눌러주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홈에 맞춰서. 여기 부분을 쭉 눌러주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건담처럼 보울 조인트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 내려주고 이런식으로 맞춰서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꼬리는 꼬리는 요기 부분, 여기 부분에 하라고 돼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딱 고정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냥 밀어 넣으니까 사이로 들어가네요. 신기하게, 어, 내 네, 조금 좀 사이에 있어서 꼭 이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가옹이 완성이 됐습니다. 무기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꽂을 수 있으면 좋은데, 원작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캐논은 없고, 일 변신 상태는 이렇습니다. 약간 앞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되고, 위에 이제 대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비주얼이긴 하네요. 인데 너무 높게는 안 되네요. 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무게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안 되는 거. 요렇게는 꽂을 수 있네요. 두 개를 꽂아보죠. 요렇게. 요렇게는 꽂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할수 있겠네요. 좀 웃기긴 하지만, 아이고. 좀 웃기긴 하지만, 하나 정도는 요렇게. 알고 할수 있네요 캐논을 한번 음, 캐논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국이긴 하지만 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는 디스플레이가 되네요 하나는 바깥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여기 사이 부분에 여기 사이 부분에 그냥 대충 억지로 껴 놓은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간을 꺼내서 한번 그레이트 다간 GX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